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집하는 캡틴입니다 자 오늘은 파워 디렉터에서 할수 있는 오디오의 다양한 기능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볼륨을 조절하는 것 뿐만 아니라 오디오에서 다양하게 다룰 수 있는 기능들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워 디렉터 20 버전에 대한 오디오 기능이라든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따로 준비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파워 디렉터 자체에서만의 오디오의 다양한 기능들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로 파워 디렉터에서만의 오디오 개념을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타임라인 쪽에 보시면 트랙에 클립이 올라와져 있는데 여기 위에 부분을 비디오 트랙이라고 부르고 밑에 있는 부분을 오디오 트랙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을 하면서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같이 나와서 이렇게 붙어 있게 되는 거고요. 분리를 해서 사용하고 싶으시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 비디오와 링크 해제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중간에 선이 생기면서 비디오 트랙 따로 오디오 트랙 따로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다른 음악을 불러왔을 때 여기 이렇게 오디오나 효과음 같은 경우에는 비디오 트랙이 아닌 오디오 트랙에 나오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이 밑으로 트랙을 두고 싶으시면 지난번에 알려드렸던 것처럼 트랙 추가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트랙이 비디오 트랙과 오디오 트랙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동도 자유자재로 가능하고요. 이렇게 해서 삭제해서 나는 음악만 나오게 하고 싶다. 이렇게 사용을 하셔도 되고 또는 이 오디오 부분을 이렇게쭉 끌어보시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선택이 되면서 여기서 덮어쓰기를 눌러서 이만큼은 내가 오디오만 나오게끔 한다든지 또는 컷 편집할 때 알려드렸던 것처럼 삽입이라든지 모든 클립 이동, 크로스페이드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방금 삽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링크가 해제되어 있어도 똑같이 해당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각 트랙별로 볼륨 조절을 하고 싶으시면 그냥 간단하게 여기서 클립을 선택하시고 이런 식으로 위아래 화살표가 되어 있을 때 이렇게 위로 끌어주면 소리가 12만큼 올라가고요. 밑으로 내려주시면 완전 소리가 나지 않게 됩니다. 효과음이라든지 음악도 똑같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부모 부분 이 부분은 소리를 좀 작게 다른 부분은 크게 사용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여기선 소리가 안 나게 여기선 완전 크게 이렇게 조절하실 수 있겠죠. 역시나 효과음 오디오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파워 디렉터에서의 오디오 개념까지 알려드렸고 이제 본격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워 디렉터에서 오디오 들어가서 응용하시려면 여기 밑에서 두 번째 오디오 믹싱 룸에 들어가 줍니다. 그러면은 오디오 1, 2, 3 이렇게 칸 나와 있고요. 이세 가지 창이 나타나는 것은 각각 1번 트랙, 2번 트랙, 3번 트랙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3번 트랙에는 어떠한 클립도 없기 때문에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은 거고요. 2번 트랙과 1번 트랙에는 각각 영상 클립과 오디오 클립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세로 부분, 이 부분을 보시면 아까 여기서 이렇게 올렸을 때 움직이는 것처럼 비디오 볼륨을 조절하실 수 있는 거고요. 여기 가로 부분에 조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올리게 되면 분할이 되어 있는 트랙 전체에도 이렇게 오디오 게인이라 그래가지고 트랙에 있는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사용을 하고 싶으시면 키프레임을 넣어주는 건데요. 오디오에 키프레임 효과를 넣으시려면 이 인디게이터가 기준이 돼야 되는데요. 이 인디게이터가 있는 위치 기준으로 키프레임을 넣어서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일 앞으로 인디게이터를 두고 시작할 때 서서히 시작하게 하는 페이드 인 효과를 넣고 싶으시면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이렇게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봤을 때키 프레임이 두 개가 생기면서 서서히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럼 1번 트랙에 있는 오디오 창을 보시면 지금 이 인디게이터가 있는 부분에는 소리가 없이 보이면서 이렇게 움직였을 때 여기서 서서히 소리가 커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각 트랙을 이렇게 확실하게 선택을 해 주시고 볼륨 조절하고 싶으신 만큼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페이드 인을 넣게 되면 똑같이 이런 식으로 키프레임이 생성이 되면서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페이드아웃을 넣고 싶으면은 지금 활성화 되어 있지 않죠.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인디게이터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제일 끝이라고 해서 페이드아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부분 가서 페이드아웃을 만들고 싶다 하면 이렇게 눌러주시면 여기서는 페이드아웃처럼 서서히 음악 볼륨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생을 해보시면 자, 이렇게 서서히 커졌다가 자, 이렇게 서서히 작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페이드인, 페이드아웃으로 효과를 만드는 키프레임뿐만 아니라 이렇게 인디게이터를 움직이고 인디게이터가 멈춘 상태에서 여기 있는 이 볼륨을 이렇게 낮춰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또 이렇게 키프레임이 생겼죠? 이런 식으로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식은 여기 옆에 다이아 표시처럼 이렇게 추가해서 또다시 키프레임을 넣어서 높낮이를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키프레임이 생겼을 때 키프레임 점에 이렇게 마우스 커서를 대면 빨간색 점이 생기면서 이렇게 끌어서 조절하실 수도 있고요. 아까 보신 것처럼 키프레임 있는 곳을 움직여서 이 부분에 가서 여기서 이 볼륨으로도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다시 페이드아웃을 취소시키려면 이렇게 쭉 올려서 다시 원래대로 맞추시면 되고 이 키프레임도 잡고 이렇게 쭉눌려 가지고 내가 원하는 부분까지도 움직이실 수 있으니까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키프레임들을 되돌리고 싶거나 하시면은 그냥 여기서 다시 볼륨을 이렇게 조절하셔도 되지만 이 클립을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클립 키프레임 편집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나서 볼륨을 들어가 보시면 지금 현재 들어가져 있는 키프레임들을 보시면서 여기서또 조절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 키프레임을 모두 제거해 가지고 원래대로 다시 되돌리실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키프레임을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번 트랙에 보시면 정상화를 누르게 되면 이 음악 부분을 가장 최적화된 소리로 돌려서 활용하실 수 있게 해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데시벨을 움직이실 때 수동으로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수치에 맞춰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응용해서 볼륨 조절을 하거나 키프레임 활용해서 할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렸고 이제 파워디렉터에서 할수 있는 다른 응용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응용하는 방식은 먼저 오디오 다듬기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이렇게 비디오 클립에 붙어있는 오디오는 해당되지 않지만 따로 있는 이 오디오나 효과음은 이렇게 더블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식으로 다듬기가 나오면서 어디까지 설정을 할 건지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오디오를 이렇게컷 편집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도 간단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수동으로 움직이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응용 방식들은 오디오 클립에서 클릭을 해서 오디오 편집을 들어가 줍니다. 그럼 다듬기는 아까 설명 드렸고 속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속도를 빠르게 해가지고 확인을 눌러보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8이니까 80% 정도 빨라지게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요렇게 속도도 조절하실 수 있고요. 초기화 시키고 싶으시면 초기화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링크를 해제를 해가지고 이 부분에서도 만약에 속도를 조절해서 빠르게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피치까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재생을 해보시면 빨리 잡고 더 깔끔하게 자, 빠르게 했다고 목소리도 같이 빨라지면서 이상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피치도 같이 유지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응용 방식을 보시면 역재생, 역재생을 하게 되면 어이, 자 이렇게 내가 말한 거를 말 그대로 영상을 되돌리게 하는 것처럼 되감기에서 리버스 기능으로 오디오도 그렇게 역재생을 할수 있는 기능인 거고요. 자 그리고 이런 기능들을 다시 빼시려면 컨트롤 Z로 빼셔도 되고 여기 느낌표 모양 보시죠? 이 아이 모양, 이 부분을 클릭을 해가지고 보시면 은 오디오 역방향과 오디오 속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눌러서 선택을 해서 다시 초기화 해가지고 원래대로 돌려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기능으로는 마찬가지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오디오 편집에 들어가 보게 되면 이렇게 오디오 편집기가 있고요. 원래 음악을 이렇게 들어보시면서 굉장히 많은 효과들을 적용시키실 수 있습니다. 저도 다 사용해 본 적은 없고요. 그냥 한 번씩 눌러서 데시벨이라든지 비율 부분을 움직여서 제공된 결과를 미리 들어보시면서 다양하게 볼륨을 응용하실 수 있고 피치 전환기도 이렇게 조절해서 이 음성의 피치를 조절한다든지 또 음성 변환기도 이렇게 여자 목소리 해가지고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음성 변환기를 활용해서 어떻게 목소리를 변환시키실 건지 변경하실 수도 있고요. 피치도 이렇게 조절해 가지고 들어보시면서 적용된 결과와 원본 비디오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퀄라이저 같은 경우에는 각 음량이 나타내는 데시벨에서 크기를 얼만큼 할 건지 내가 수동으로 조절해서 깔끔하고 간결하게 정... 이렇게 들어보시면서 어떤 소리가더 깔끔한지 찾아보실 수 있고 여기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보시고 이렇게 베이스로 조금 두껍게 깔리겠다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조절하시면서 여기서 인디게이트 움직이 가면서 들어오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런 기능들을 활용해서 들어보시면 이런 식으로 어떻게 에코가 적용될 건지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잔향 같은 경우는 튕기는 이런 소리를 몇 퍼센트로 할 건지 실내 너비가 얼만큼 되게 할 건지 실내 크기가 얼만큼 작을 건지 이런 부분을 조절해가지고 적용된 결과를 누르면 꼭 적용을 바로 누르지 않아도 미리 보기를 들어보시면서 있는 이 클립 모양 이런 식으로도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잡음 생성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어떠한 잡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잡음이 생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노이즈 감소 같은 경우에는 음악에 있는 좀 시끄러운 부분 그런 부분들을 이디어룸에서 영상이나 각각 바람이나 디클립 부분들 또는 고정 부분들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서 내가 말하고 있는 이 오디오 부분의 잡음들을 살짝살짝 살짝 잡아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때도 이렇게 인디게이트 움직이면서 그 부분에서 들으실 수도 있고요. 라디오를 누르게 되면 라디오 형식으로 카테고리엔 보이지만 이런 식으로 라디오 형식으로 꾸미실 수도 있는 겁니다. 또 휴대폰도 들어보시면 미디어 컨텐츠에도 이렇게 아주 다양하게 재밌는 효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 제거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대로 음성을 제거를 해주는 거니까 어떠한 소리를 안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 사용하는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런 기능이 그냥 일단은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부분은 그 돋보기를 눌러서 음소거에 대한 부분들을 상세하게 보시면서 편집하실 수도 있고 여기 오른쪽 위에 보시면 단일 채널, 복수 채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이 부분은 이제 단일 영상만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채널만 이렇게 편집을 하실 수 있는 거고요. 복수 채널은 모두 다 들리는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건데 저는 주로 그냥 복수 채널에만 넣고 활용하는 거라서 크게 이 부분은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이런 것들 있다고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오디오 편집에 대해서 다양한 응용 방식을 알려드렸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지금 이 클립 같은 경우에는 비디오와 오디오 부분을 링크를 해제했기 때문에 오디오를 눌렀을 때 편집에서 다양한 기능들이 나오고요. 해제하지 않으면 오디오 편집을 눌러도 더킹과 편집기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효과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단독으로 오디오가 있을 때는 오른쪽 버튼 눌러보시면 아까 보셨던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오디오 더킹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오 더킹 같은 경우에는 클립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연결되어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디오 부분을 클릭을 하셔서 오디오 편집에서 더킹을 들어가 줍니다. 그러면은 이 더킹 부분 같은 경우에는 1번 트랙과 2번 트랙에 오디오를 올렸는데 동시에 같이 나오는 부분 한쪽을 자동적으로 조절해 주면서 다른 쪽을 더 크게 만들게끔 그렇게 도와주는 기능인 겁니다. 그래서 민감도를 올려주시고 더킹 수준도 좀 올려주시고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조절하시고 확인을 눌러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은 지금 이 음악이 나오는 동안 만큼은 이 부분이 파형이 이렇게 좀 작게 변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재생을 해보시면 깔리지 않고 더 깔끔하게 자 이렇게 내가 말하는 소리는 낮게 들리면서 음악은 좀더 뚜렷하게 만들 수 있게끔 근데 이 음악이 여기까지 있기 때문에 이 음악 소리가 나올 때까지는 오디오 더킹이 유지된다는 점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음악을 작게 만들고 커피 집을 해서 음악 부분을 눌러가지고 더킹을 누르고 확인을 눌러보시면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오디오 소리가 좀 작고 말소리가 크게 나오는데 이 부분부터는 다시 오디오도 크면서 말소리도 원래대로 나오게끔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여기까지 파워디렉터에서 할수 있는 오디오의 거의 모든 것들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